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아양로 7길 33에 위치한 에일리니들 부동산에서 7월 17일 기준 시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동대구 에일리니들 59타입 프리미엄 1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전세 3억 5천만원에서 4억원 74타입 프리미엄 1억원에서 1억, 1억 5천만원 전세 3억 6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이고 84타입 프리미엄 1억원에서 1억, 1억 6천만원, 전세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정보입니다. 705세대 총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주차가능대수 925대 세대당 1.31대이고, 준공은 2021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입지 환경도 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 KTX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 등이 인접하고 단지 인근 기상대 기념공원 및신암공원 선열공원 등 쾌적한 공간 형성과 행정복지센터, 파티마병원, 백화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반경 500m 이내 유해시설이 없는 청정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학군정보입니다.